자, 내가 이 단어를 만드는데도 정말로 고민고민 해가지고 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올리즘 같은 경우는 있는데 바이올리즘 구조로서 우리는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한 가지, 자, 이것을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 자, 바이오,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몸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커보다 그럼 내 몸이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신체적인 반응, 영혼적인 반응, 우리가 에너지 차원의 반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간의 구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까 제가 배웠죠. 인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원 기술신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상생상극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생체 바이오 리듬에는, 컵에는, 리액션 컵에는 이것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영혼 기습시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요. 자 이게 우리는 상생 상극 론부터 어, 어, 여러 가지 그 오행설의 작용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뭐가 고칠까? 심리적인 이 반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 돼도 될까? 우울증. 여러분들이 자살을 했다 하면, 여자가 자살을 했다 하면 거의 90% 이상이 우울증이다. 병원에 가서 진단이 안 된다는 말이야. 자, 우울증 진단을 하고 나게 되면 의사들은 점다 면필되버려. 그거는 답이 없는 질병이다, 이 말이야. 답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요? 해 공부 못할 때는 정말로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 좋을 때는 우리 가 항상 몸도 안 좋고, 심리도 안 좋고, 영혼도 안 좋고, 생각도 안 좋고 이런 거는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막 돌아가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영혼 기습신이 돌아가는 이 반응 속도는 오늘은 다 못하겠지만 이 반응 속도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뱅뱅뱅뱅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뱅뱅뱅뱅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뱅뱅 돌아간다고 이제 일진지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된 것이 이 바이오리액션 커브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5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성 다섯 가지 우리는 본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본심이라고 그랬다. 본심 자 그래서. 자, 이런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음, 음? 우리가 본성이, 본심이 바뀌게 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두뇌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구조다. 이?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두뇌는 아까 얘기했지만 싱크, 비헤비웨어, 체인지, 리액션, 이펙트 이것이 우리는 돌아가는 심리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뇌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두뇌작용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나중에 심리작용을 하게 되는 구조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게 보게 되면 아마 심리작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웃음> 너무 많아서 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오행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감을 하게. 자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있으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심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작용 요인. 자 심리작용을 알기 전에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원인과 이유, 요인. 원인, 이유, 요인을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환경적 요인, 물질적 요인,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성격적 요인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심리적 요인이 들어있다. 그죠 심리적 요인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심리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 심리작용을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걸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은 조금 편하게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르칠 때는 많은 게 좋습니다. 그죠 배울 때는 자그만 작을 수록 좋다. <웃음> 가르칠 때는 많아야 좋고 배울 때는 작그만 좋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이런 우리는 본심이 바뀌게 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게되 심리적인 요인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리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심리작용 하는 데는 그러나 너는 무슨 심리다 너는 무슨 심리다가 아니래 이렇게 복잡한 가정을 거것이에 그런데 이길딱 붙인다 놓고 이 오형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자여러분들 그동안에 상생상극이라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을 거다 그죠? 대비한 사람 이 있는가? 몇 명은 있겠지? 상생상극 이외에 상생상극 이외에 이것이 작용하는 것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안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잠깐에 한번 했는데 그그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날라가고 없다. 그래서 다시 또 설명도 해야 될 판국에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 오행이 이거 완전히 피앙 찬란한 이 모습이다. 자, 그래서 오행의 전부를 풀겠습니다. 오행의 전부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리액션 커버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오리액션 커버를 풀기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운명수 계산도 못 들어갔으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시작도 공부는 시작도 안한 거다 그죠? 시작도 안 했지만은 지금부터 또 열심히 가야 시작을 할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공부 시작도 못 했다는 거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 밥 먹고 하품하면 큰일 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바이오 리액션 커버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오행이다, 오행. 자, 오행은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것을 완벽하게 터득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신경질 날 수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화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어떻게 내보고 욕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욕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 두고, 새로운 오행을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마였죠? 9절 그러면 우리는 오행설의 이론에는 우리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일 큰 것이 9니까 내가 물어본 이유가 뭐겠노? 9라는 것을 대답하라고 내가 물어본 거겠지, 그제? 오행설은 여러분들이 아홉 가지.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행, 오행설을 우리는 설명해 주는 이론은 우리는 총 아홉 가지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이것을 풀어야 우리는 본성주기, 심성주기, 이성주기, 감성주기, 이런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우리는 어떻게 공부와 관련됐으면 각성주기를 다 갖다 붙이버리면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심성주기를 갖다 붙이뿌리면 되고 우리가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이럴 때는 각성주기를 갖다 붙이뿌면 되고 사회활동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성주기를 갖다 붙이뿌리면 되고 우울증이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감정에 너무 휘달리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감성주기를 갖다 딱 붙이뿌면 됩니 자, 그래서 이오행선의 아홉 가지는 자 원래는 큰 부류로, 큰 부류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섯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오행이다. 그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가를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오행설의 근본은 상합상충론이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오행설 이론이 있고, 여기에 났으면 우리는 다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합설, 상충설, 상합상충설. 이거는 상생설, 상극설, 상생상극설. 이래서 우리는 총 아홉 가지 이런 크게는 우리는 세 가지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은 실제로는 이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참여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배워왔던 것은 상생상극론만 배웠다. 그치? 상생상극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당장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모카토금수? 딱 이렇게 놓은다. 그죠 맞나요?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 상생상극이 돼. 그런데 이목화 토금수 상세상극렬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시간에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론에 대한 우리는 반박도 해야 되고, 올바른 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아홉 가지 이론이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풀어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상압상충설은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오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방이 있지 않으면 절대 풀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무조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있던, 사랑과 물건이 있던, 좌우지간 두 가지. 자, 두 가지. 두 가지의 상호관계를 우리는 푸는 것이다. 두 가지의 상호관계를 우리는 풀어내기 위해서 상합상충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데는 상합설을 쓰고 어떤 데는 상충설을 쓰고 어떤 데는 상합상충설을 쓰게 된다.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별적인 것이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상생상극서은 우리는 언제 쓸까? 저거는 두개 있을 때 썼는데 상생상극료는 언제 됐을까 여러분들이? 응? 체질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생상극료는 24시간 계속 24시간 계속적으로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상생상극론을 쓴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체질, 인간의 체질, 이런 거할 때, 자도 우리는 오장은 움직이고 있다. 그죠? 자도 우리는 움직이다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끼리, 난제 인연법에 보게 되게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이런 걸 있을 때는, 우리 자도 아버지, 아들, 딸이다. 이런 거는 상생상극론을 쓰게 된다. 자, 그런데, 상촉상황론. 상촉상황론는 우리는 일시적인 환경에서, 24시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환경 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풀게 된다. 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오늘 내가 열심히 강의를 할수 있는 거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왕 상촉 상앙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나는 지금 이 강의하는 시간에는 정말 힘내갖고할수 있는 거다 나의 그 능력을 능력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생상급론는 스물이 시간을 거기 때문에 내 장기들이 그죠 예를 들면 내 장기들 내 가족들이 떨어지다도 가족들의 상용이 문제고 상상압상충론는 어떻게 해요 내와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 아니면 내가 핸드폰하고의 문제, 내가 음식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업상충론을 쓰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처음부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무조건 대놔놓고 상생상거, 백과사전에도 상생상거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백과상승은 내가 빨리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꿀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갖고 이제 그걸 바꿔야 돼요. 당연히 틀린 것을 우리는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이 길어지니까 조금 잘랐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갈 길이 뭐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압상충설 그러면 상압설 상충설 상압상충설 상생 상극서는 24시간 우리가 가동을 할때 아무나 상생 상극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상생설, 상극설, 상향 상측설. 상초 상황, 상 상황론은 상초, 상황 상초, 상황설. 이 9개를 가지고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내 영혼 앞에서 내 영혼을 풀 때는 어떻게? 해? 상생상근론을 풀겠지, 그죠? 내 영혼을 풀 때는 상생상근론을 풀는데, 내가 심리를 풀 때는 싹 돌아서, 어떻게? 상촉상황론으로 싹 풀리버린다, 이 말이야. 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조건 내놓고상생상근론으로 그 풀게 되게 되면 아무런 답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런 답이 없어.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업상축론은 어떻게 풀어? 애기들이 해번 보자고요. 집에 합의, 집하고 합의라고 하면, 집에 가면 편해. 학교가 충이라고 하면, 학교 가면 불편해. 그러면 학교 가서 푸는 거와 집에 와서 행동은 다르단 다 말이야. 집에 불편하고 받기 좋은 아이는 어떻게 해? 집만 떠나면 신나는 거야. 그쵸? 집에 만 오면 이건 완전 지옥이야. 그리고 또 자식들하고 엄마들하고 사이 한번 봐. 자, 큰아들이 오게 되면 정말로 좋은데, 그지 작은 아들이 딱 오는 순간에 열탁 받아서 고용히 짚은 사람 있죠. 자, 이렇지.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상압상충론이 작용하는 것이고 24시간 작용할 때는 우리는 상생상극이 작용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우리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상촉상황론으로 우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이 오행설의 근본을 우리는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잘못 알려졌던 것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고쳐야 되는 거다. 완전히 마음을 비우면서 우리는 하자고요. 만일 예를 들어갖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지식이 나는 옳다고 이렇게 여기 왔다 하더라도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틀렸으면 고치는 것이고 맞으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행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는 이 오행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정체를 알아야 된다. 자, 오행의 정체. 오행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할까요? 과연 오행은 어디가? 자, 오행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는 학문적으로 먼저 접근한 것이 오행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죠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이 오행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간이 아니다. 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가려야 한다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우리는 순삭하게 오행은 점으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 서양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점술들은 점술들은 다르게 본묘해왔다 서양 점술은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응? 예? <웃음> 뭐라고? 점수, 점수. 서양의 점수의 대표적인 것. 어, 점수. 별자리 <웃음> 운세. 서양의 대표적인 것은 별자리 <웃음> 운세다. 그죠? 동양의 대파인 운수를 우리는 오행이라고 한다. 자, 오행은 우리는 모카토금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자리 운세에서 보게되게 되면 별자리 운세는 무엇을 기준에서 어떻게 써왔을까요? 이 기분도 모르고 우리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좌를 할 때는 분명히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질문을 딱 받을 때 답을 못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선생님으로서 이제 각도가 완전히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양의 별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음? <웃음> 자 서양의 점술은 서양의 점술은 어떻게? 서양의 점술은 별자리 운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 가는데 그죠? 음, 어떻게 잘랐을까? 점수는 하늘의 별자리니까 하늘 보고 잘란 것이 그지 하늘의 별자리는 하늘 보고 잘란거지 자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두고 여기에 각 방구 이것이 황도란황 항도 자 하늘을 빙 둘러서 원으로 잡았을 때그 항도상에 이렇게 천구에서 천구상에 나타난 별자리를 우리는 계산한거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별자리가 여기 있고 뭐 검은 고 자리도 있고 우리는 뭐 이런 자리 있지 항소 자리도 있고 염소 자리도 있고 이렇게 딱돼 있는데 이게 과연 별이 몇 개일까? 여기시 원래는 지금 우리 별자리 운세를 보게 되면 12개 다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12개가 아니에요 13개라는 거예요 자 13개 중에서 한 달을 계산해갖고, 15일씩 계산해갖고, 한달가져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자, 그럼 이거 한 개를, 별을 빼낸 거다. 자, 여기서 별자리. 그런데 이 고정, 하늘에 천구를 고정을 시키나 놓고, 별자리 12개를 나 놓고, 니가 운세, 이거는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별로 안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극성이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나눠 놓고, 열두 등분 해가지고 운세를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하는 우리 동양에서는 뭘까 띠 운세 응? 무슨 띠 무슨 띠 우리가 염소 띠가 뭐 양띠 뭐 호랑이띠 토끼띠가 얼마나 되겠노 인구에서 그죠 그 사람이 자기 운대로 같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재미상으로 봐야지 학술적인 의미는 안 되는데 부여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너무 단순한데 자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고요 만원경도 없을 때목카토금수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 한번 보자 이렇게 나무를 한게 나무 잘 그렸다 그죠 자 이것이 화고 이것이 토고 여기에 물이 흐르고 이 속에 금이 들어있다. 자, 나무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좋은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만이 잘 자란다. 맞나요? 그건 자연의 이치다. 당연한 이치다.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때? 인간이 다 갖다 붙이고 있 말이야. 자, 모습이 조금 다르다. 그저 햇빛은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간 도 이것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인간에게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땅 속에 있는 이것이 왜 필요할까? 그죠? 물은 필요할 수도 있다. 햇빛도 뭐, 우리 있어야 될것 같고. 그죠? 그데 물은 필요하고. 흙도 좋은 흙? 누구말따나 내 사는 곳이 좋은 흙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 그죠? 자, 이것을 이랬어요. 우리가 풀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데. 여기에 만약 네. 예를 들어 갖 천둥벼락 홍수가 짓면 천둥벼락이 치게 되게 되면 나무는 어떨까? 나무는 벼락에 맞아야지 뭐 그죠? 그런데 사람은 어떡해요 어, 마, 맞는 사람도 있다니 안 피할 갖고 맞는 사람도. 있자 그렇지만 우산을 쓰든지 도박을 가든지 숨든지 해가지고 피해본다 이말이야 그럼 갑부가 없는데. 이것과 이것이 일치한다? 이 논리는 실질적으로는 어쩌면 허우다 허구. 우구울 수도 있다, 이말이 근데 정말이지, 맞는지 한번 보자. 정말이지, 맞는지. 자, 여기서 우리는 오행의 정체를 풀게 되게 되면, 자, 우리가 하는 것이, 모카, 토, 금, 수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다. 이것을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다. 자, 이 순번이 정해져 있으면, 목화 토금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 순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그죠? 자, 이것이 어떻게 놓았으며, 이 순번이 어떻게 정해있으면 이것이 인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설명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흑우상으로막 날라온 거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의 정체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풀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로만 딱 하고 나면 나중에 푸는 답은 손안에 그냥 있다 아마. 자, 목카 토금수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여러분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이 모카 토금 수가 순분히 적혀질 때 그냥 명탕 적혀진 것은 아다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후, 후손들이 좀 그렇다. 만약에 뭐 선생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 잘못 가르쳐가지고 후손이 잘못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바르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잘못 엉터리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안가르쳐줘고내맘대로 푸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웃음> 자, 그럼 목과 토금수의 정체를 한번 자 우리가 여기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들은 전부 다 우리가 행성이라는 거다. 자, 우리가 지구상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 할때 자연의 이치라고 그랬다, 그죠? 자연의 이치와 천문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 모카토금수는 옛날 우리 도인들이 우리가 높은 높은 산으로 자꾸 올라갔다 왜 갔을까 하늘에 있는 별자리 보러 갔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산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유능한 훌륭한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천문지리를 한다고 했다 그죠? 천문지리를 한다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 높이에 올라갔고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천문 지리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받게 하늘에 있는 허공을 받겠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많은 격도 없는 상태에서 이 다섯 개의 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일까?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사실일까? 옛날에 아무리 그 어? 도인이라 하더라도 현실과 다르면 별뭐별볼일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려봅니다. 태양계를 우리는 그려보게 되면, 태양 옆에 뭐가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달, 지구, 달면 뭐예요? 화성, 목성, 토성, 그 뒤에도 있는데 그 뒤에는 눈으로 아가지고는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다섯 개의 이 별들을 우리는 눈으로 관찰했다는 것이다. 자 천문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역이 천문질이다. 그죠 지금 문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지구와 지구는 여기 있는데, 이 다섯 개의 별들이 지구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변한다. 자리가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다섯 개 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별의 움직임에, 이 다섯 개의 별의 움직임, 다섯 개 별의 움직임, 이게 뭘까? 다섯 개. 오, 그죠? 행이다. 오행. 다섯 개 별의 움직임에 따라고 우리가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생긴다든지 나라가 어렵다든지 이런 일들을 천문지리를 우리는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공부 학자들은 제일 먼저 하는 공부가 이 천문지리라는 거예요. 천문지리.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모카 토금술까?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 여기에 지구가 내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별부터 우리를 합렬 보자 어느 게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겠어요? 지구에 내가 사는데 이 다섯 개 별이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별 목성이지 목성 자이 목성이 목성이 여러분들이 간판을 보게 되게 되면 크기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지구상 그 뭐고 태양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장 큰 별이다. 그래서 조금 멀기는 멀어도 이것을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구와 좀 가까운 화성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토성은 멀지만은 토성도 워낙 크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새벽 때샛별해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금성이고 수성은 아주 작아서 요 식으로 우리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카토 금수 이런 식으로 순번은 모카토 금수다 순번은 모카토 금수다 그죠 그래서 이 모카토 금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6번인지 이것을 우리는 또 정해야 된다, 그죠? 순번은 그렇게 되는데, 어느 것이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을 못한다. 무조건 뭐가 타고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것의 순번이 왜 이렇게 돼가며 이것은 천부경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이 논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이 오행을 풀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세밀하게 빌림을 조금 끊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개의 별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이것을 순번도 정해야 된다는 거다. 순수만 정하는 게 아니라 순번도 정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생하고 이것은 이것을 생하고 이것은 이것을 생하고 이런 거 절대 없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생과 극밖에는 없다. 뭔지 알겠죠? 생, 생, 생 이런 거 없다. 생, 극두 가지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자고요 자, 모카토금수가 있는데 자, 모카토금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제일 우두머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운명수를 혹시 인연수를 운명수 혹시 인연수를 5로 나누고 나머지 값 이것이 1부터 우리는 5까지 있겠죠, 그죠? 이것을 순번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어느 것이 순번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모카토금수가 됐다 해가지고 그냥 모카토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자연의 이치나 인간의 인간이나 사회의 구조나 인간의 우린 체질이라고 하네 보자. 자 자연의 이치나 인간의 체질이나 사제, 사회의 구조도 똑같아야만이 이것이 진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 자연의 이치는 이렇는데 인간에 오게 되게 되면 바뀌어 버리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또 바뀌어 버린다 논리가.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순서는 목과 토금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은 누구냐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은 장남 장손이지 그죠 장남 장손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할머니들은 장남보다는 장손이 더 중요한 거야 그죠? 장손, 장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의 이치에서는, 자, 장손을 찾아야 되고, 인간의 체질에서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장기를 찾아야 되고, 사회 구조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일치가 돼야 된다는 니다 이것이 일치가 돼야지, 이것이 일치가 안되고 따로따로 논다면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자연의 이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태양부터 시작했고 그런데 수성은 비록 작다 그죠 수성은 비록 조그만 별이지만 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다 그러면 태양의 작은 별이다 그지 그게 장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성이 요 수성이 장소이다 장소 자 이것이 장소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체질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기인지 한번 보자. 수가 무슨 장기? 신장. 신장 신장.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체질에서 신장이 여기 제일 중요한 장기다. 그래서 여기에 자궁도 멀리 있고 우리는 어떻게 단전도 여기 멀리 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것이 여기다 이 말이야. 인간 중에서 뭐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여기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애기보를 갖고 있는 거야. 제일 그래. 그러면이 수, 여기서도 수가 가장 중요한 장기 맞죠? 자, 그러면 사회 구조에서 한번 보자. 하나의 도시를 이렇게 촥 만들려면, 이 도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뭐부터 필요할까요? 상하수도, 이 기반 시설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상하수도 전기 공사를 해놓고, 제 건물도 짓고, 강공수도 짓고, 영화관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짓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 구조에 해당되는 것도 이것이 우리는 사회 기반 시스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요? 해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수목화토금수로 우리는 바뀌게 된다. 오케이? 이것이 수목화토금으로 바뀌게 된다. 자, 순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대. 우리는 그것의 장기의 중요도에 따라갔고 우리는 오로 나누고 운명수를, 인연수를 혹시 오로 나누고 나머지 값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수부터 시작하고 이것이 1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상생상극론을 머리에 담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틀렸으면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했다. 그죠? 틀리면 바꾸자. 틀리면 바꾸자 했습니다. 맞으면 쓰고 틀리면 바꾸자. 자, 기존의 기존에 우리는 오행설이다. 그런데 요새 이 오행설을 정말로 안 하고 책에 보게 되는 음양오행설 이렇게 적어놨다이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게 되면 음양오행설은 우리는 완전히 폐기할 것이다. 엄양설과 오행설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된다. 예를 들게 되면, 아빠 해놓고, 양, 아빠, 엄, 음 아빠, 엄마, 양, 엄마, 엄, 음 엄마 이러면 안 되겠지. 이거는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 오행을 우리는 한번 보자. 자, 기존 오행은 우리는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출발한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우리는 생이다 자 생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지금부터 간략하게만 좀 짧게 간략하게 좀 해보자 자첫 번째 자목생화 이것이 맞아야 된다 그죠 자연의 진리라 하게 되면 이것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나무가 불을 생한다 맞겠나 맞을 수도 있다 그죠 어제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젖은 장작을 갖다 이렇게 되면 불이 생하겠나 아직 뭐 어떤 데는 뭐, 그제 젖은 장작도 또 태울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럼 좌우지간 젖은 장작을 자 예를 들게 되게, 되게 되면 여름에 불 지른다고 목에불 피운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생불 갖다 있는데 그제 불안 붙더라고. 그지 연기만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논리상으로 우리는 캐셔마크다. 이 논리는 이 완벽한 진리의 논리가 아니다는 거다. 그렇죠? 진리가 아니다. 나무가 절대로 이 불을 생하는 것만 아니다. 생안 하는 것도 있다. 이 끄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우리는 화생토. 자 불은 토를 생한다. 불이 왜토를생할까자 그러면 우린 저 산에 우린 옛날에 태백산에 그 응? 일주일 동안 탄 산이 있어요 ,이? 그 어마어마하게 태워버리는데 그 산에 불 났을 때 지금도 가게 되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다 토프고 그러면 불이 난 땅은 아무것도 못 산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불이 이것을 생한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쵸? 그래서 도대체 대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것을 재로 한번 바꿔본다 재를 재를 흙에 이어면 어떻게? 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일까? 이것을 물어야 된다 여러분들 재를 흙에 쓰는 데가 어디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부추밭이다 정구지밭 자 부추밭에 가게 되면 부추밭에 이거 젤를 많이 쓰는데, 젤 쓰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땅을 생하기 위해서 했을까? 이거 아니라는 거지. 부추밭에 젤를 쓰는 거는 부추에 달라드는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 효과, 살균제 효과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흙을 좋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 또한 틀린 것이다. 세 번째, 토, 생, 겁니다 흙은 금을 생한다. 흙이 금을 생한다. 이것은 영양분이랄까? 흙이, 흙이 영양분을 생할 수 있겠다, 그제? 영양분의흙들 아프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논리상으로 맞느냐는 거다. 흙이, 만약에 근계라고 하나 보자 흙이 근계를 덮어놔이면 근계가 나오겠나, 그제? 흙에 덮인 것 같고. 그럼 역으로 해가지고, 흙이 있으니, 근계가흙 속에 들어있다? 이거는 거꾸로. 이, 이것을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거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100% 틀린 거요 자, 네 번째. 우리는 검생수. 자, 검생수. 검은 물을 생한다? 검이 왜 새가 물을 생할 수 있나? 물 속에 새가 들어 있으면 새를 지으면 어떻게 샘물대쁘고 농물 대쁘고그렇지 그지 렇 그것이 말이 안 되니 어떻게 이것을 영양분으로 바꿔본다 예를 들게 되냐 바꿔보자 영양분을 물 속에 짓는다 해갖고 물이 좋아진다는 거 그거는 알지 그제 그런 논리야 맞다 이 말이 그럼 이것도 우리는 틀린 것이다 이말 생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절대 생이 안 된다는 거 쇠가 아닌데 뭐 다섯 번째, 자, 수생목이다. 물은 나무를 생한다. 어찌 보면 맞다. 물에 나무 생한다. 그제? 그런데 이런데 보면 물을 많이 주고 사는 것도 있고, 물을 안줘야 사는 것도 있다 그제?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 말이야. 야, 예를 들어갖고 선인장에 매일 물주봐 뿌리 다쓸거 없지. 그제? 자, 그러면 홍수가 난다고 하나 보자. 자, 갯가에 나무들이 꽉 있는데, 그 홍수가 한번 딱어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전부 다못 쓴다 이말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생목이라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틀린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상생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상생은 하나도 없다 이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것같고 우리는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극이라고 하나 보자 극. 이제 삼각서를 우리는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목, 목극토다. 목 나무는 흙을 극한다. 자, 이 말은 참 고약한 말인데 나무가 흙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고 흙이 왜안 좋아진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나무가 있어야 흙이 좋아지는 것이고 좋은 흙에는 나무가 살게 돼있다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옛날에 농사를 짓다가 보게 되면 논두렁에 어떻게 콩을 막 심지어 그죠 콩이 강합성하도록 만들어낸 거야 콩이 강합성하도록 그럼 흙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다 자두 번째 우리는 하극금 하것 끔은 불이 새를 극한다 이렇게 됐다 자, 불이 새를 극한다. 어떻게 극할까? 새를 녹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새를 불이 들어가고 녹이지 않으면 무슨 제품이 녹겠노? 우리 포항제철안 가게 되면 불 갖고 녹야 강판도 녹고 이게 뭐 봉도 녹고 하지 그지 그럼 대장간에 가게 되면 어떻게 새를 불에 넣고 막두드려야만이 제품이 녹을 거잖아. 그럼 이거는. 그게 아니다이 말이야. 그죠 그럼 꼭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꼭 불이 필요한 거야. 이. 자, 세 번째. 토극수. 흙은 수를 생한다. 극한다. 자, 누구말로 물속에 흙 갖다 옆으면 흙물이 되겠지. 그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물은 뭘까? 광천수라고. 광천수. 그죠 광천수는 어떤 물일까요? 지표면이 있으면 여 밑에 흙을 타고 이렇게 지표를 타고 들어가고 흙 속에 진행돼 가지고 여기서 흐르는 물 속에 우리 수정으로 퍼버리는 거다 이것이 강점수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흙을 여기 흙을 통과를 해야만 이 흙을 통과해야만 이흙 속에 있는 미네랄도 물 속에 들어가고 찌꺼기도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데 흙이 물을 극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런 정수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재도 들어있고, 그, 뭐고, 어, 돌도 들어있고, 모래도 들어있고, 흙도 있고, 이런단 말이야. 우리 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건 거짓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긍긍목. 자, 새가, 우리는 목을 극한다. 나무를 극한다. 이랬으니까, 새가 나무를 극하기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칼로 딱 바꿔놨다. 그죠? 칼은, 어떻게?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극한다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자. 나무가 하나 큰거 있으면 많아, 그제? 새가 있어갖고, 잘라야만이,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제? 자, 톱이 있어갖고, 이렇게 절단해야, 판자도 될 것이고, 잘라야, 뭐, 우리가 용도로 쓸수 있고, 뗄감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조각 칼이 있어야 어떻게 되겠노? 나무가 조각이 돼갖고, 우리 예술품이 되는 거지. 그렇기는 나무에는 이 칼이 없다는 것그 자체는, 칼이 없다는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무만 들는 게 있으면 뭐야. 그치? 나무만 있으면 뭐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 자, 수극화. 물이 불을 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물이 불을 끌 수도 있다. 그죠? 지금 소방서 물가고못물 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돼지 창고에 돼지고기 그 저장해 놨던 탱크에 불 켰을 때물주 가지고 어떻게 됐노 일주일 내도록 불도 못끄고그불 태워버린 말이야. 그러면 바닷가에 바다에 유증이 터지 갖고 비를 흘리고 거기 불났다. 어떻게 할 거야? 물 뿌릴 거야? 물 뿌리면 막 그냥 소사 뿌지. 지금은 아예 돼이 말이야. 그래 끌수 있는 것도 있지. 그럼 이것도 아예 돼이 말이야. 그러면 상생상극과 지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현실에서 맞는 거한 찾아봐라. 이거지. 맞는 게 있어야, 맞는 게 있어야 우리가 진리가 됐고 이론이 될수 있는데 여기는 상생상극론이 완전히 꽝이다. 이 말이야.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봐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고, 니는 맞나 이렇게 여기면 어떡해요 물어봐야 될까 이거 그렇지. 니는 맞나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에 대한 대꾸를 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잠깐 있다가 우리 대꾸합시다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수리 심리 수리 사주에서는 너는 맞나 이렇게 물을 걸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틀렸다고 이야기해놔 놓고 우리도 틀리면 우리는 야, 이거 뭐철학하잖아 초라하고, 그렇지? 그럼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두 개를 풀어보자. 자, 여러분들이 수리 심리에서는 본성오행을 푸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을 중에서 수리 사주에서는 가족 가연오행을 우리는 푸는 것이다. 두 개를 한 풀어보게 되게 되면 맞는지 틀린지 결판이 날 것이다. 그죠? 우리는 아까면 그로 이상하게 뭐 맞는지 틀린지 50%는 맞고 50%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우리 정리시키면 우리는 정말로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본성 오행을 우리는 한 풀어봅니다. 이거는 수리 심리학의 근본이라고 그랬다. 그죠? 자, 본성에서 우리는 심성으로 심성에서 이성으로이성에서 감성으로 감성에서 우리는 각성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생생 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극이라고 한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있다가 풀고 자 먼저 두개는 풀어봐야 아 수리사주와 수리신리에서는 그것이 맞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이 수리 오행을 받아들여야만이 되겠죠. 첫 번째, 우리는 상생설을 우리는 한 풀어봅니다. 상생설. 자 본성은 자 본생심이다. 자 본성이 강해지면 심한 마음이 변하여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자 가만히 있는데 우리 행동하겠나 그제? 뭔가 내 본성이 자극을 팍 받아야만이 되겠지.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본성 주기에서 본성의 기운이 강할 때 우리는 일을 잘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예제 시절. 나중에 풀면 본성의 주기가 막 솟을 때 일을 저지르게 된다. 자 그래서 본성이 강해지면 당연히 우리가 자 나를 열받게 탁만 하면 내가 막 그냥 순간적으로 한방 날라갈 수도 있다. 그죠 그건 당연한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이다 이말이에 여기서 뭐 내가 한 차례 맞았는데 내가 열안 받는 사람이 있겠나? 그죠? 그건 뭐 도인도 아니고 그럴된다 그러면 뭐두 번째 <웃음> 자 심승이 우리는 생하면 이제 이승이는 자 내가 행동을 딱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나? 내가 잘했는지, 뭘 했는지, 이성적인 판단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니까, 처음에는 열받아갖고 막 이런 샀다가한 차례 팍 빼고, 이빨이 두개 나갔다. 야, 아차!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어, 경찰서에 잡혀갈 것이냐, 돈으로 떼빵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말때나 저 법에 가가지고, 어, 그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고민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세 번째. 자, 이성이 생하면, 우리는 감성을 강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열받아가지고 사음을 한번 했다고 가정해보자. 자, 내가 열을 옛날부터 많이 받아있는, 탁눌려가 받아있는데 한방탁 날렸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나 안 좋겠나? 기분 좋겠지? 그죠? 렇 그런데 내가 잘못했 것도 없는데 한방 맞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기분 별로 안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감성이 우리는 생하면 감성이 생하면 우리는 각성한다. 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러 가지고 기분이 좋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아,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 내 머릿속에 딱 기억을 시킨다면. 그죠? 자, 요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요럴 때는 내가 행동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각성이 우리는 생하게 되면 본성을 우리는 일으키게 된다. 자, 머리에 기분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본성을 팍속국에 만들겠죠, 그지? 기분 나쁜 일이다, 그러면 본성을 쫙차져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진리가 맞죠. 탈리가 하나도 없죠. 아까 말한 그 우리가 황강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다. 자 두번째 삼극설을 우리는 한번 보자 본극 이승이다 본성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승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죠그 우리가 하면서 자 우리 정신 나간 행동을 많이 하면 자 우리 이승을 잃었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많죠 이거는 당연히 극이 돼이 말이야 그 두번째는 심성이 극하면 어떻게 감성이다 자 내가 행동을 먼저 해놓고 다게 되면 어떻게 기분이 많이 좌우 되겠죠 좋은 일은 기분 짱이고 그죠 나쁜 일은 어떻게 기분 완전히 잡치는 거죠 이? 세 번째 이성이 강하면 극한다 각성하다자 이성이란 올바로 판단한 것이 어떻게 머리 좋은 거는 머리 집어넣고 나쁜 거는 머리에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범 삼범 하는 것은 어떻게 나쁜 것이 머리에 탁 들어가 있으니, 계속 알면서도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제일 수술 타는 거겠지. 자, 네 번째. 우리는 감성이 극하게 되면 본성이 우리는 자극을 파괴다 야, 기분 나쁘면 우리가 열안 받는 사람이 있게 없지. 자,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열안 받는 사람 손안 들어봐요. 없지. 자, 어 좋지? 열은 받는 거다. 참아도 열분 받은 것도 받는 거다. 자, 다섯 번째, 각성이 우리는 가감은 심성일 우리는 극한다. 그치? 자, 잘못된 각성은 행동으로 어떻게 해? 나쁜 짓을 또 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재범, 삼범 이런 게 됩니다. 그 예를 들게 되면 잘못된 것이 딱 머릿속에 딱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발적인 사고 죽인다든지 사전을 한다든지 뭐 도덕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다. 이것이 나쁜 방법으로 자 거기라는 것은 나쁜 쪽으로 거기라는 것은 나쁜 쪽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생은 좋은 쪽으로 우리는 일으키는 거다잉 상생은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건 나쁜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한 논리잖아 그죠? 그렇게 또 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그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외하고 그럼 이것도 맞아야 된다. 그죠? 무조건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연오행도를 한번 보자. 가연오행도가 어떻게 돼 있죠? 이건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이것이 우리는 가족 인연도다. 그죠? 가연도라는 것이다. 자 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고 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고 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입장에서 남편이 아가 남편이면 부는 여자 부인이고 아가 부인이면 이것이 남편은 애비 부다. 지아비 부.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잘하면 어떻게 엄마는 흥이 나겠지?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음. 아버지가 잘하면 엄마는 흥이 날 것이다. 엄마가 흥이 나면 어떻게 자식인데 잘할 것이고 자식이 잘하면 어떻게 우리 조상인데 잘붙할 것이고 그죠? 자 조상 일이 잘되게 되면 손자들을 잘 보살피겠지? 자 손자들이 힘내 갖고 참 뚜렷하니까 나도, 내가 하는군요. 이 손자들이 잘 되고도 하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당연히 목에 힘주는 거 아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생기다. 자, 손자들이 잘 됐는데 할아버지가 기분 나쁜 사람이면 사람들봐요 없지? 자, 그건 한번 보자. 아버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아버지가 잘못되면 자식인지 자식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엄마가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조상 잘못... 제사친 잘못 시겠나? <웃음> 자그 자식이 잘못 됐는데 손자가 잘 되겠나? 뭔데 그지? 아, 조상이 이거 별론데 내 인데 도움이 되겠나? 예? 네? 그게 혈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손자가 잘못 했는데 엄마가 책임은 전부 다할매 책임이고 엄마 책임이지 그제. 그러면 당연히 다 맞아야 된다 이말이야 상생상극이라는 것이 어디든 우리가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진리라는데 예외 다 빼고 나면 그 예외도 간혹 가다가 뭐한개두개 개 있을 때는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다. 완벽. 그러면 이 정도는 본성이 되든 우리는 가연이 되든 이 정도는 완벽해야만이 이것이 오행설을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오행설과 수리 사지에서 풀어가는 오행설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학술적으로 완벽한 이론과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것이 모두가 풀리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본격적. 봉쭉쭉...